안녕하십니까 노년동상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촬영을 하고 올라왔더니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구독자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직원들 빵도 사주고 꼭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명함을 주고 갔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신사도 가로수길 메인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그래도 인사라도 할겸 찾아갔습니다 화면 일단 한번 보시죠 손님들이 선택하기 편하게 딱 모아주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게 있어요 전문점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를 다 맛보고 싶어요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라면 뭐 누룽지 없어도 되고 다없어야 되죠, 이 집은 데, 고기 먹고 된장찌개 끝. 네. 빼고, 이것도 네. 빼고, 네. 빼고, 어. 빼고, 이것도 빼고, 빼고, 이것도 빼고 야이 집은 특이해 특색 있어 자부심이 있네 실제로 여기 와서 먹으면은 고기가 다 부각이 될거예요 워낙 맛있게 해서 야이집 진짜 고기에 승부하는구나 고기에 승부하시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 고기에 승부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수적인것 때문에 고기가 죽었지 <목소리> 화면 보셨죠? 이분이 그 고깃집에서 한 8년 정도 육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2년 정도는 마장동 가서 이제 발굴 작업까지 다 하시고 나름대로 루트까지 다 확보를 하시고 고깃집을 차렸는데 고기는 끝내줍니다. 고기는 좋아요. 근데 장사로 봤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위치가 제가 지금 오픈하는 양재동보다도 조금 위치가 장사하기에 조금 더 불리하다. 아니면 좀 비슷비슷하다. 근데 여기는 20평인데 월세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한400한 40요 한 40? 정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45평인데 500을 내요. 관리비 포함해서. 근데 위치는 메인 거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양재동 제가 오픈하는 가게도 메인 거리에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상권 자체가 틀립니다 신사동 쪽은 떨어져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은, 많이 가는 지역이고 제가 지금 오픈하려는 데는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좀 틀려요 그리고 제가 오픈하는 가게는 벌써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밑바탕을 깔고 갈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잡고 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고 이분은 처음부터 하는거예요그 자리를 처음부터 알려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메인거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빨리 노출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 요 메인거리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안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첫번째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두번째 고기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고기를 한7 0만원 사오면 은 직접 발고를 다 해서 이렇게 싸게 팔고 있어요 고기 퀄리티도 좋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고기는 퀄리티가 좋은데 나머지들이 받쳐주질 못해요 저희 나라 지금 고기 잘하는데 가 너무 많아요 고기 맛있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 고기를 부각시키고 올려줄 수 있는 다른 사이드 메뉴들이 딱 갖춰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하시고 세 번째는 발고를 직접 하시는데 메뉴를 갈비살, 양념갈비, 안창살, 살치살 이렇게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온 손님들이 갈비살만 다 먹어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못 팔게 됩니다 이걸 또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가게에 저는 처음처럼만 먹는데 처음처럼이 없어요 참이선을 팔더라고요 참이선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맥주는 하나만 있어도 먹습니다 근데 소주는 호불호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처럼 손님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게에 음악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좀 늦게 갔더니 손님 없어요 썰렁한 거예요 음악이라도 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깝깝하다 <웃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깝깝하다 근데 결혼하셔서 딸아이가 다섯 살인데 어버이날 때쓴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도와줘야겠다 아 내가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판단하고 아, 도와주겠다 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지역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맷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일하는 분들이 와이프랑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랑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세 분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1 1시 오픈해서 11시에 마치는데 저녁 2시까지도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지칩니다. 지쳐요. 그리고 고기는 좋은데 점심 메뉴는 안 봐도 빠네요 제가 볼 때는 부각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심은 하지 마라. 맷집을 가지고 가려면 점심을 하지 말고 저녁에 고기 위주로만 해라. 그렇게 판단을 해줬고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메뉴들, 밑반찬들 다 없애라. 오히려 고기를 더 부각시키고 국물 하나, 제대로 된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라. 밑반찬은 샐러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샐러리랑 김치만 줘라. 다른 거다 빼라. 여러 가지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거다 빼라. 혼자 장사해도 돼요. 왜냐? 점심 장사를 안 하니까 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심 장사를 안 하니까 저녁에 고깃집만 하면은 반찬을 낮추고 고기만 집중하고 된장찌개 미리 끓여놓고 덜어서 끓여주면 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맷집이 생겨요 지금 상태에서 인건비 두명을 줄여버리고 피곤함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혼자 피곤하면 되는데 와이프까지 피곤해버리면 은 이거는 피곤기가 배가 되기 때문에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맷집을 가지게 되고 제가 이제 나머지 밑반찬은 없애라 하는 거는 고기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처럼 넣어라 그리고 세즈 음아 그리고 그 자리가 저녁 때니까 괜찮아요 주차장에 차들도 없고 바로 옆에 붙여서 바깥쪽에 깔수 있는 테이블 한세 개만 정말 해라 지금 날씨면 안에는 안더라도 바로 앞에 문 앞에 테이블 세 개만 해놔도 거기에 한 팀이라도 앉아있으면 지나가더라도 어 저희 같서 먹자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일단은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를 주문을 하고 메뉴도 갈비살 그리고 한우 모듬 이거 두 가지만 해라 그리고 된장찌개 하나 요렇게 메뉴를, 메뉴를 정하자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든 메뉴를 먹고 갈비살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어 일단 모듬 이것저것 먹어보고 갈비살 하나 더 먹자 이렇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 책정을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메뉴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그람 수는 어떻게 정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왔어요 그걸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차후에 계속 제가 방문했을 때 변해가는 모습들을 한번 촬영을 놓게주는게 어, 훨씬 낫겠다 싶습니다 구독자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가까우니까 틈틈이 가서 체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제할 일도 너무 바쁜데 시간이 남아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고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 요번 영상에서도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제가 바꿔갈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현동장사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